1야 응? 대체. 12개? 밥만 먹고 딱 끝나는 양인데 우리 집에서. 그치? 양상추 좋아. 촬영한다니까 뭔가 좀 이쁘게 까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일도안 돼. 아, 귀찮아. 양배추가 세상 귀찮아. 아, 양상추. 왜 그래? 무효. 안 먹겠다고 그래서?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장가방안서손에에 양파 냄새 나겠다. 큰애 왔낚 어? 내려 왔누. 양파 씻어 씻어와. 네. 나와. 와나안하운 걸로. 살려줘. 나는 씨를 뺄게요. 기다려. 여기서 막 국물 생겨 가지고 막 빵적고 막 이거. 너무 싫어. 진짜 싫어 하나보다. 응. 음. 끝. 촉촉한 초, 촉촉한 햄버거와 안 촉촉한 햄버거. 발음 안 되는 거 보소. 촉촉한 햄버거와 안 촉촉한 햄버거. 사실 이건 촉촉이 아니라 축축이 아닐까? 씩씩. 치즈 들고 와. 어 저거. 허리가 어. 내 허리. 이미 허리가 아프단 말도 나지. 어. 음, 그래. 이 치즈의 슬픈 역사를 아니? 여기 보면은, 갈려있는 애들 보여? 이게, 이렇게 된 거야. 맨질맨질해? 음, 맨질맨질해졌어, 아주. 굉장하지 않니? 원래부터 한 덩어리였던 것 같아. 한 덩어리만 할걸 그랬나? 치즈는, 다다익션. 아다다익션 하려고 슈레드 치즈를 샀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고요. 이런 거면 그냥 더 어려울 레같 차라리 심지어. 그러니까 꼼수 부리려다 망한 거라니까. 햄버거 먹어 햄버거 빨리 먹어 귀여운 녀석. 내가 올라갈게. 안녕. 골피노는 건지, 이뻐하는 건지 가끔씩 감이 안 와. 음. 이거 무슨 치즈야? 체다 치즈. 아메리칸 체다 치즈. 홈메이드 <목소리도> 버터. 음, 아이이이이만노 버터는 늘 옳지. 그 마가린에 가끔씩 그, 그 맛이 그려질 때가 한 번씩은 있더라고. 응 음, 있지 있지 있지. 마가린은 토스트지. 여기까지 있었던 게 이렇게 밑바닥에 깔림. 이거 식물성 패티거든. 콩고기라고. 그거 혹시 구 고기야? 짜파게티에 들어가는 그런 맛없는 고기랑? 아 그래서 짜파게티에 그것도 안 먹어. 아니야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엔.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해먹어봤거든? 생각보다 맛있어. 쫀쫀한 패티? 아, 더 맛있어. 맛있게 해줄게. 어. <웃음> 페스코 베지테리안 정도의 느낌? 음, 따뜻해. 생긴 거 보면은 진짜 햄버거 음. 패티 같이 잘해서 좀 생겼어, 그치 응. 음. 고기 같아, 베지. 그치 고기는 아니야. 식감은 패티 식감인데 되게 맹맛이야. 이렇게 해서 맛을 입히면 불고기 버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. 어, 바람 솔직히 채소로 만들어서 그런지 뭔가 소스가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가 여기서 수분 엄청 빠져 나오네. 크티 지금 점점 작아지는 것 봐. 잠깐만 이거 12개 가능하겠는데? 어, 어 됐어. 어가가스로한판 어, 만들었다. 우와. 소웨이에서도얼티밋 샌드위치라고 있지 않나? 거기에 그 고기를 납품하는 회사야 이게.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.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오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어. 소스를 입히려고 좀 졸이는 중이기는 해. 이 이거 봐, 작아지는 거봐거기 그냥? 그치,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지 어. 누구라고? 누가? 빨리 녹아라, 이 게으름뱅 년석들아 부쇼를 하겠다고? 예 yeah. 나는 위에서 살짝 쿵 눕고 있으렴.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, 너희에게 이쁘다, 이쁘다. 어, 왜 그래? 갑자기 놀렸어. 나 지금 빨리 먹고 싶은가 봐. 어. 배고팠어. 잠깐만. 아, 오래 안 걸린다니까 급하게 먹어. 양파 보는 게뭐 같아서 그렇지. 근데 보다는 크다. 그치. 짜잔. 한 스팸 커다란 거하나 사이즈인데 진짜? 응 높이 그 정도 돼. 음. 치즈 넣은거 봐라. 먹자.